찍기가 어, 힘드네 그래도 이쁘다 되게 밝다 안녕하세요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? 지금은 밤 9시 반인데 이천 스케이트보드 파크에당에 잠시 바람 떼로 나왔어요 근데 역시 명절은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파크에도 아무도 없네 여기도 저 예전에 방문했던 스케이트보드 파크인데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다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부족함 없는 파크 <웃음> 와, 조명이 엄청 밝아. 파크가 거의 헌히다 보이잖아? 어, 근데 바닥을 새로 다시 한것 같아. 뭔가 회색으로 더 맨들맨들하게, 아, 뭐, 우레탄 뭐 이런 거를 더덧칠해서 발랐나 보다. 그래도, 어, 이거 보니까 이 파크는 좀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뭔가 그래도 딱딱한 느낌보다는 뭔가 통 튕기는 느낌이 살짝 엄청 미세하게 있어. 근데 이 정도여도, <웃음> 여기 진짜 갖출 거다 갖춰진 파크예요 여기 막코터 뭐, 피라미드긴 한데 이거 되게 조그만 것도 있고, 저기서 미니 램프 연습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울처럼 좀 커브가 또 되어 있어가지고, 그냥 다양해. 그리고 이쪽엔 또 계단도 있고, 허바레지도 있고. 뱅크랑 이제 계단이랑 또 연결된 이런 것까지 해서 다른 일반적인 파크보다 더 다양하게 보드를 또탈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뱅크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 뭐 저거는 뭐 삐져 있는 건지 저 뱅크는 저아 저기서 아저 출발 지점이구나 저기서 푸시해서 출발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 뱅크를 뛰는 거인가 보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 이건 예전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진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이에 뱅크에 올라와서 뱅크 끝에 있는 이제 박스 까지 아, 사람이 없으니까 아닌데 안 외로운데 그래도 바람 세로온겸 보드 타러 나왔으니까 좀 타봐야 겠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타도 몸이 좀 풀리거든요. 굳이 제자리에서 뭐 알리하거나 그런 거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몸에 전체적으로 힘도 들어가고 몸이 다 풀리게 돼요. 저 원래 램프 같은 건좀잘 못하는데 램프뿐만 아니라 원래 잘 못하는데 그래서 기본기 정도는 해실수 있으니까.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내려와야 돼모도 버려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몸이 열이 오르면서 마치 준비 운동 하는 것처럼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램프는 진짜 잘 타고 싶은데 이거 진짜 잘 타는 사람 엄청 멋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몸품다뛰고 이렇게 오버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몸풀 때는 기본적인 것만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리에 펌핑이 아니 뭐 근데 몸풀다가 다리가 풀려버리겠는데? 다리가 오히려 뭉친 느낌이야. 이게 바로 엄청 부족하다. 모델 많이 타서 다리 힘도 좀 기르고 해야 되는데. 체력이 잘안 늘어 조금만 하면 금방 지치고 젊을 때는 이런 거를 못 느꼈는데 운동을 좀 따로 해야 될것 같은 어, 그런 저질 체력이 됐어요 지금 제가 그동안 그리고 50-50-50 그라인드만 했는데 여기 보면 뱅크에 튀어나와 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또5 0프팅으로 바로 할수 있어요 보여주자 보여줘 아 보여줄게 하나도 없다 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. 어, 잠깐만. 어,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발견했어. 여기 반대편에 레일이랑 박스가 있는데, 레일이 여기가 굽었어. 아, 저거 엄청 센 건데, 어떻게 저렇게 폈지? <웃음> 내가 했나? 아 근데 여기 저 박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 있는데 펜스로 인해서 저기 그림자가 져가지고 뭔가 좀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레일 같은 거 근데 박스 탈 때는 또 저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타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바닥이 이거 하고 나서 속도가 좀 살짝 주는 건가?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이런 거보다 대리석이나 저번에 실리천 파크 간 것처럼 주행할 때 엄청 바닥이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런 바닥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아 원래 아시죠? 잘못하는 사람 일수록 이런거 더 따져야 돼요 이거라도 몇명의 요지가 생기니까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플랫에서 50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게 이런 뱅크를 이용한 50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파크랑 좀 다르잖아요 다른 파크는 그냥 땅에 이제 수직으로 있는 박스만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50 같은 거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파크를 돌아다니면서 타면 또 다른 또 새로운 느낌의 50그라인드를할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5프마인드도 이미 지쳤어 그래도 그동안 5프 그라인드 했으니까 이건 하고 가야겠죠? 이거 허바레지 이 녀석 때문에 땀이 엄청나고 일단 몸이 다 풀린 것 같아 5프 그라인드 이렇게 단계를 올리시면 됩니다 갑자기 뛴 것처럼 어지럽냐 그래서 뭘더할수 있을 만한 게 없어 이제 그냥 플랫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뱅크 같은 곳에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이제 뱅크에서 하는 이유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뱅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날아갈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를 여기서 좀알수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연습하면 저런 걸 시도하고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저거 바로 도전해서 넘어지고 해서 느낌 오는 것보다 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런 거를 도전했을 때 넘어지면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또 엄청 많고 체감 되는게 또 다르거든요 넘어지면서 하면 몸이 안 넘어지려고 부들 타려고 더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탈수 있게 되고 좀 느낌이 랜딩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돼 그게 점점 몸이 그걸 타기끔 점점 반응하는 거죠 요즘에 좀 살짝 잘되는 트래플립을 이 뱅크에서 한번 해보,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되면 땡큐고 바로 안 되면 알지 세번도가있습니 어후, 뱅크 트리플립같이 뱅크에서 일단 뭐 킥플립 이런거 알리 이런 것도 일단 타면은 이제 뱅크 다음이 커터 이런식으로 곡선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땅 위에서 하는것처럼 이제 도전하고 이 기물에서 타는거는 그또 그렇게 단계로 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뱅크는 또 이거 그냥 바닥처럼 이렇게 반듯한데 이렇게 커터가 경사가 져있으면 여기가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뱅크 보단 커터가 뭔가 트릭을 시도하는 게좀더 느낌이 다르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램프에서 타는 원웨일이 같은 것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디제스터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많이 도전하면 그중에 탈 때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죠 기본기로 락투 페이킹 뭐 이런거 하다가 원웨일이 확실히 백사이드가 좀더 멋있고 느낌 다, 느낌도 백사이드가 확실히 달라 너무 많이 돌아가버려 안 잠겨. 어깨가 안 잠기니까 어, 어느 정도 돌려서 딱 잠가서 내려야 되는데 이만큼 돌아가버리니까 내려올 때 이미 어깨가 돌아가있어 근데 넘어질, 넘어질 수밖에 없는거야 어깨를 그럼 그냥 50한 것처럼 어좀 그게 맞는 거 같아 너무 이제 백사이드 원웨이로확 돌리면 몸 자체도 180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 코핀에 맞춰서 어깨만 만들고 다리만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해 사실 그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어좀 그런 거 같아 지금에서야 갑자기 느낌 온건 아니고 그동안 또 내가 이거 한두 번 넘어졌겠습니까? <웃음> 엄청 넘어졌어 그거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됐어 느낌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수많은 시도 끝을 나만의 방법으로 한번더 해볼까?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드는 거죠. 당연히 셔시도니까 실패지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. 아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경솔했죠. 열심히 연습할게요. 돌기 그러니까 전에 다리를 다리로 제동을 거는 건가? 이렇게. 이렇게 자기가 가장 도전했을 때 어려운 거를 마지막에 넣어서 라인을 완성하는 거죠 연습은 처음에는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뭐 락드 페이키 락앤롤 뭐 이런식으로 하나씩 먼저 도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개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는 뭐세개네개 왔다 갔다 이제 그런식으로 하면 램프는 그렇게 하면서 좀 늘리는 것 같아 요 몰라 근데 나도 지금 램프를 많이 타지도 않고 램, 램프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연습하고 있고 방법도 엄청 넘어지면서 찾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만 해도 다리가 엄청 무거워지고 이제 힘이 계속 가중 되니까 힘든데 어, 여기서 어떻게 막 플립 아웃도 하고 막 아, 그러지? 엄청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 같아 아무튼 지금 오늘은 트랩플립을 여기 뱅크에서 성공했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커터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락투 페이키 백사이드 디제스터 뭐 트랩플립 이런 거 그다음에 블런트까지 이런 거를 점차 라인에 넣어가지고 라인을 완성시키는 마치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드를 자신만의 보드를 만들어 가는 거죠 뭔가 멋있는 말 같은데 아재처럼 야 그렇게 타 이러는 거 같아가지고 예. 아무튼 그렇게 타 이전 <웃음> 스케이트보드파크에 와가지고 혼자 원맨쇼를 좀 해봤는데 여기 진짜 파크가 정말 좋은 것 같아 피라미드도 예전에 탄 영상들 이 있어요 <웃음> 여기서 뭐, 뭐뭐 했지? 여기 백사이드킥이랑 하프캡필뭐 이런 거 했었나? <웃음>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들 몸 건강히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아유 되는 게 없네 Hande hande.